거만이불천어 이, 대배 이, <웃음> 왔던 길에 나 살던 집이나 둘러보고 가가어 어머니 열쇠 주소. 후간 거간 사당한 나 살던 침방 들어세먼지가 발이 빠지게 됐으니, 잠는 탓이. 엄하니, 어만히 나도없던 이불자리 내 손으로 캔지 모두 그다 불렀지 말고 보관해두. 나 입든 이불까지 벗어놓은 놈도 하나도 불태우지 말고 보관해두. 어만히 어 왔던 기지. 죽어서라도 얼음구신대기 일백대자 대다우리 미렌대자 중다리 초일급자 몸싸우 다리끝에서 질풀에 주도 죽은 헌백이라도 의지없이 더대기 온 하거니, 이번 왔다 가는 길인 내니 장바단 거다 찾아가지고 가겠어. 아주 까닥천지, 쟁켜녀라 월자지와 새켜녀라 폐물주도, 달 떴다 월공단, 해 떴다 일공단, 만수청단, 울무단과 제갈공여. 화룡다니며 월라 사진나다 모본다. 자혼두 저거리 서른지지. 모시 상친껏 겹바지 저거리 서른두지. 모두 다 내실리고. 우까 박선 뛰지 아르까 박선 뛰지는 서울리네 원래 안짝시 너는 앞뒤쯤이 살던 정리 로찌이나 네 말라고 이아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신이 저성왕미 그, 그, 폰이, 짐이, 다고 짓지, 아며, 니네, 다고 니니, 디미 엄하, 그리, 불천여, 식, 생각지, 마, 지구, 귀, 채, 안, 이, 잘 기, 지, 다, 이, 생, 에맺치 후, 생, 이, 년, 다, 시, 니, 이, 별, 없, 이잠 시, 다, e e e h e e h e h e e h e h e e h e h e e h e h e